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보자를 우상으로 섬기며 보자를 탈취하려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페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살인자이시며 거짓말장이시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컫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일 컫지 말라.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 고소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요비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들으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욕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니까 욕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욕에게서 번영을 거두시면 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으며 계명은 피조물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사탄의 주장이 맞다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이시고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인자이시며 지킬 수 없는 계명은 살인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 장인은 사탄이며 사탄이 살인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지키지 못할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도록 피조물들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피조물들은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탄은 이웃 피조물들을 범죄하게 하여 피조계의 안식을 깨뜨립니다 여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 가늠하고 가늠하게 하는 자입니다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사탄은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거짓 증거하는 자입니다. 내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탐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타락시키려 합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들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개명은 하나님이신 아들께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할 사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까지도 죽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이며 사탄은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